생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여 헌신한 지원이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영원한 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e 나는 부활 o 생생 u 이니 나를 믿는 자는 i 도도 살겠고 I'm n 서 나를 믿는 자는 o u r e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 t s 만 r e 만 o u r e s i n 계실 때그 I'm not s u 간다른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 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혼같이불을줄라도 양털같이 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전의 꽃과 넘치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동생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예수를 믿으라 거리하면나와내들이 부활을 얻으리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고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아 아들, 아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